안녕하세요. 이만 네, 네, 네, 네, 잘 네,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? 진짜요? <웃음> 전 이거 보고 한 번. 되는구나. 어, 네. 어우, 얼굴 번들번들거려요. 큰일 났어요. 잘 비춰주세요, 조명. 어우, 감사합니다. 조명팔, 조명팔 높은... <웃음> 홍인이요? 그, 그, 이, 이 언니 아세요? 그 언니랑. <웃음> 아니야, 난춤출지 않았어. 아, 그, 아까 밖에 나온 게그 언니고요. 무대에서는 그냥 댄서 언니 오빠예요. 그렇습니다. 아니야, 저는.